저의 기원과 게이트에 대한 힌트가 숨겨진 건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합니다. 좋겠어요. 이 정도쯤이야 맡겨달라고? 하여간.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 그러다 다친다. 나있 아! 내가 이겼지롱 어딜 보는 거야? 드라이브분해합니다 <웃음> 가뿐하네요 문제없어 보입니다 로제, 클로이, 괜찮아미 음, 이제 준비운동 끝난 거지 뭐 하지만, 이곳은 상당히 넓래요 아직 헤쳐나가야 할 길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빛이요! 성스러운 감고. 힘을 들어봐, 나한테 행복하게 해줄게! 디스크를 발견했어요. 조사하겠습니다. 도착했군. 기대한 그대로야. 넌 정말로. 운명이 기다려온 그자. 네가 바로 그단한 사람. 더 원이구나. 넌 에덴의 평화를 위해 운명의 굴레가 너를 소환했고 이 과정에서 유리아의 힘을 희생했다. 그렇게 알고 있지. 그 반대라고는 생각 안 해? 너희는 예언을 잘못 해석했어 원인과 결과가 반대인 거지 운명의 굴레는 에덴의 평화를 위해서 유리아를 무력화하려고 널 소환한 거야 구원자님? 왜 그러세요? 구원자님! 구원자님, 지금 대체 뭐 하시는 거지? 무언가에 홀린 듯 쭉쭉 나아가고 계시네요? 예감이 안 좋아 일단 따라다니면서 비호하자 구원자님… 구원자님, 제게서 눈 떼시면서요? 목표 조준 판매랍니다 오늘도 흑자로군요? 저 정령들이 지금 함께하는 정령들인가. 나쁘지 않은 동료를 뒀군. 넌 운이 좋구나. 그나저나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메피스토펠레스 내 소원은 항상 하나야. 결국엔 너의 행동 자신과의 어딜 보는 거야? 반드시 내가 이겼지롱. 데이터에 따르면 이곳이 마지막 시련이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구운사님께 무슨 일이? 일단, 오벨리스크를 작동하겠습니다 구원자님은 여전히 이 말이 안 들리시나 보네 이 장소는 뭘까요? 빛이 출력되고 있네요? 무언가 짜맞추라고 하는 듯한… 어? 구원자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제틀린 기동합니다 이 근처에 이 유적과 링크되어 있는 정령이 있는 것 같은데 방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어 상당히 강력한 것 같은데 나 이번에 만화 관리를 잘못했나 봐 당분간 특별한 기술은 못쓸것 같아 저두요 이 유적은 구조가 복잡해서 평소보다 케이스가 흐트러졌네요. 게이트는 그냥 무지성한 마무리 쏟아져 나오는 게다인문이 아니야. 명확한 목적을 갖고. 에덴을 침공하고 있어 너희에겐 적이 존재이 세대의 인간은 절멸했어 너 하나뿐이야 이제 인류는 없어 초인류가 있을 뿐 그리고 그 초인류가 에덴을 침공하는 게이트 너머의 존재들이야 그들은 곧널 찾아올 거야 너는 구원자니까 구원자님, 아직 저희 목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구원자님! 시간이 다 됐군 구원자의 자격을 증명하고 유적과 공명해. 아까 감지한 정령의 기척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느낌이 안 좋은데? 아, 점점 기운이 빠지네. 힘들다. 보조마법이라도 써드리고 싶은데... 저도 상황이 마땅치 않네요. 미안해요, 클로이. 자, 확인. 사살해도 되겠습니까? 저건… 낯선 정령이군요. 구원자님을 경계하고 있어요. 루제, 클로이! 너는 일단 뒤로 빠져! 아니야, 그럴 수는… 하, 간단한 회복 마법이라도 어떻게든… 원장님, 텐 했습니다. 상황의 분석, 조건의 체크, 재정비합니다. 보호 대상과 사살 대상이 일치합니다. 정보량 과다. 예외 처리 요청. 처리에 실패했습니다. 우선 당신의 안전코드를… 유적을 해체합니다 루제 클로이! 뒤로 물러나!